지난번에 본바와 같이 오순절 성신 강림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사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도가 교훈하고 권고하는 것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사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무릎을 꿇고 그들의 지도를 받기를 바란 것이에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자기들이 더 권세가 있고 더 학식이 있고 더 부요한 존재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 속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회 자태를 가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성신님으로 말매 아마 성신 강림으로 말암 아마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경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양태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 것입니다.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된 가운데 직접 높이 되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거룩한 사회가 현실되게 된 것입니다. 그, 모형적인 역사, 그림자적인 역사 속에서는 신인으로 오신 그 그리토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었죠. 성육신 하기 전이니까. 성육신 하고 나서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성신을 보내셔서, 이제, 그, 아버지께 성신을 받아서 보내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실질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그런 경륜 가운데, 경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음. 신인으로, 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으로서, 어 완전한 그, 인간상을 취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주님의 다스림을 그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면 그뭐 소수의 무리들이 뭐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회개한다 그러고 그렇게 뭐 서로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떡을 떼고 서로 같은 교훈을 받고 그런 정도로 보일 수 있는데 그그기에 만유의 에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륜을 쫓아서그 일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회로 있다는 그것을 알아야 그그 그 거기에 그 종속된 그런 삶을 새로운 그 사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오순절 성신 강림에 의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 구속사적인 면에서의 살핌과 그 원리적인 근거가 없이 그저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종교사회학적인 접근이죠, 사실. 그 외형의 모습을 답습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관적으로 신비하게 도취하여 이상한 말을 하는 정도로 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건 참 무지한 행태입니다. <웃음> 제도적으로 이걸 이루려고 하고 신비적으로 이루려고 한다. 교회의 형태를 보면 그래요. 그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신령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또 오늘날도 성신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고 여기는 영, 저 교회 직분도 없이 아무나 성신 충만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죠 그러나 참 오늘 그 구속사적인 면이나, 그, 새, 로운 사회의 그 원리적인 면들을 살펴보지 못하면, 그런 그, 근본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하는 걸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오순절 성신 강림에 의한 교회의 주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극명하게 나타내신 결과로서의 사건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전부터 교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오히려 아브라함 때는 족, 족장들 중심으로 있었고 또 그리고 모세 시대 때는 국가적인 형태로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상 그렇게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나타난 것이었고 실체는 중보자 그리토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애초에 경영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그런 사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서 알지만 그리토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자로 오셔서 그의 중보적 생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맡은 모든 일들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상에 계실 동안에, 그 지상 지상에 계실 동안과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그 자신의 일과 동일한 일들을 대신하실 보혜사 성신님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성신 강림에 의한 교회의 출현은 승리하신 그리도 안에서 흔들릴 수 없는 그런 확고 부동한 그런 사회, 교회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해칠 수 없는 그런 그리토가 머리가 되신 그런 공동체가 나타나게 된 거죠. 높이 되신 예수 그리토께 연합이 되어 그 삶의 현실에 참여하며 아주 생생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으로 지식으로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제도로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아주 생생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애초부터 작정된 모든 일을 함께 누려가는 사회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그 완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하는 과도기적인 역사적 진행 가운데 있어서 여러 어, 내외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겠지만 이제는 이전에 국가적인 이스라엘과 같은 방식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경고함을 잊지 않고, 그 확실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아가는 그런 사회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사회를, 그, 회복하기 위한, 그, 그리고 에덴에서 목표했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사회가 되, 태동되게 된 거죠. 아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간과한 채 본문에 나타난 교회로의 접근은 이미 의미가 없는 그런 접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형적인 것이 되었건 아니면 신비적인 것이 되었건 간에 거기에는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속경륜에 의한 결과로서의 교회적인 특질들을 살펴봐야 교회의 참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참 모습을 보여 주시는가? 오늘날도 이제 그이이이 이이 교회 실질적으로 연합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어떤 사회를 형성하고 어떤 목표로 나가야 하는가? 이거를 아주 가시적으로 명백하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웃음> 그래야 이 사회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예, 먼저 그, 42절의, 예, 그, 문제를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42절이 내용 구분산, 오늘 본문과 같은 범주에 속하냐, 아니면, 지난 번에 구분해서 본 대로 이제 이전 본문에 <웃음> 에 속한 것이냐? 사실 제 성경에도 보면 어 42절부터 신자의 공동생활로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우리 선배들이 그저기 성경을 구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해놨잖아요. 동그라미. 그거는 43절부터 되어 있어요. 구분이. 장절 구분해놓고. 그러니까 이 42절에 대한 어, 그 견해가, 견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웃음> 그, 리차드 롱게네커 같은 그런 주석자나 또존 스타트 같은 그런 학자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취급을 하는 방면,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칼빈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대로 구분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결과를 42절에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 두려움이라든가, 믿는 자들이 보인 교회의 구체적인 정황을 쓴 것을 보면, 칼빈이나 표준 세번역의 구분이 더 맞다. 42절의 내용하고, 여기 43절 이하의 내용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모습과 믿는 자들의 모습이 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42절은 믿는 자들의 모습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구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 그 사도행전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베드로 설교 결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뒤에 구체적인 정황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43절에서는 비기독교인들이 사도들의 이적적인 행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 그것을 먼저 언급하고요. 여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 라고 했는데 사람마다 라는 묘사는 44절에 그 믿는 사람이 다 라는 말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후 교회 생활을 보고 있었지만 믿지 않던 자들에게 나타난 일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일이 어떻게 대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수사법상 과장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출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표적적인 행적은 예수 그리도의 구속사역과 연, 연속성이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끝바, 끝부분에 보면, 16장 뒷부분에 보면 사도들이 이적을 베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사도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그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한 거죠. 그러니까. 음, 아, 사도들의 표적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고요 미리 약속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을 또 확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이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장선상에서 사역과 연, 사역과 연계된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는 복음이 진짜 맞다 하는 그 확정하는 그런 의미기도 이 했다. 단순히 기적 자체로만으로는. 어, 그 효과가 한식인 것이죠. 그 기적의 본의를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계해서 해명해야 그것이 참 진리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성경개시적인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시의 완성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이런 표적적인 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들의 표적적인 행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이었고 믿는 자들에게는 높이 대신 주님의 현재적인 통치의 증거를 손에 쥐고 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칼비는 말하기를 기적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해주는 일에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악한 자들로 하여금 어느정도 그들의 광포성이 수정되고 부드러워지도록 하는 일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 사실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믿지 않는 자들인 유대인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느 한순간도 오늘 본문의 묘사한 대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기세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을 베풀으셔가지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움을 갖게 돼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이 한시적으로 나도 그 누리게 하신 그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까 기도할 때에 저 기도 올렸지만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서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제어하시고 신자들의 마음을 더욱 돈독히 하셔가지고 은혜 왕국의 왕으로서 돈독히 하셔갖고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들에게 심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들은 이전에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심성으로 교회를 아주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자들은 하늘로 오르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그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따라서 이땅 위에서 불신자와 다르게 계속적인 보호를 받으며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극명하게 대비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말이죠. 홍해를 가르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대적자들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이 간이 녹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오늘 이따가 볼 성경정독의 내용을 그래서 저들이 두려움을 가지니까 이제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영역에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여기도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전, 저기 전쟁을 전 하는데 이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잖아요. 제사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비록 무장한 군인이 앞에 있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형식으로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니까 약속하시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속에서 네? 사단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결박하고 추락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제어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저들이 두려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누리는 게아니에요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조금 안위일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권세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초기부터 교회가 서나가는 초기부터 교회원들이 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이, 경험하는 거지. 아직 초대교회는 장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들이 신약의 일꾼들로 힘있게 장성해 나가려고 하면 더 많은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 불신자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저들이 맡은 당대의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로 주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주께서 맡기신 자기의 일을 이루어, 이루며 나가는 것이 귀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왜그 보호를 받아야 되냐 새로운 인간상과 사회상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서로 윤무상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건데, 그거 갖고 자기를 살려고 하면, 자기, 그게 사는 겁니까? 죽어가는 거지. 죽은 거예요, 그 사실은. 응? 자기 회로 살아갈 거 교회를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 교만한 겁니다. 신앙 고백도 통신께서다 하게 하신 거고, 그 위에서 내가 세우신다그러세내 교회를. 거기, 그럼, 음부의 원세가 어떻게 이해요못이해요한시으로 얘기해요? 얘기해요. 한식으로 허용해가지고 저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죽음까지 요구해도 우리는 눌려지지 않는 권세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나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 했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우리가 다니엘도 지금 금방 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어고지면 세상법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죽어도. 교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게 뭔지 어떤 걸 기초로 해서 이루는 건지 자나야의 겸손은 일부러 겸손이 아니고요. 진짜 겸손요주님을 알게 돼. 일부러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겸손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겸손하게 살아요. 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이제 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보도록 합니다. 신자들은 함께 거하면서 삶을 공유하는 생활을 고금을 막나하여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에 따라 적용상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신자들이 이렇게 된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다 팔아서 바치고 한 곳에 모였다 모여 살았다 하는 부분만 강조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뭐 밥상 공동체님, 뭐, 이런 걸, 그, 추구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형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감신 쪽에서, 사회, 사회, 저기, 정의를 내세우는 신학, 한신이나 이런 쪽에서, 장, 저기, 장신, 좌파, 장신 쪽에서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근거가, 근거가 성경적인 상태에서 그걸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그냥 자기네들이 그 일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수주의 쪽에서는 그걸 그, 형, 머리로만 하고 몸으로 또안 해가지고 또 그게 문제예요. 양극단이 있어요. 그 속에서 참된 걸 누려가려고 해야 하는 거죠. 아무튼, 또, 한, 한쪽 무리는, 한쪽은 공산주의처럼 살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자본주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각자에게 사유재산을 허락했으니까 꼭 그렇게 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걸 여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간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다 팔고 공, 공유 생활하면 얼마나 손해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벌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 내놓으라고 절대 못하는 절대 못하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들에게 개인의 소유의 자유가 박탈된 것도 아니므로 무조건 다 하나가 되어 공산주의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의 자유를 남용하고 나아가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개인의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메시아적 공동체의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알고서 그 안에서 한 개체의 분자로서 그 안에서 그분께서 누리게 하시는 속성에 따라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적당한 때에 자기의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다음 주에 그 아이성 전투를 볼 건데 예? 여리고성 다, 거기에 보면 아간이 범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공동체로 나가야 될 사람이 개인 사심을 품고 나가서 그 개인이 침해받은 게 아니라 공동체가 침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알아서 살아가는 그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에 뭐그 욕심이 있는 거죠 사실은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제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누가는 분명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진리와 성신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로서 가난한 자들과의 생활의 공유 문제를 어떻게 자유스럽게 누려가야 하는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요. 너무 개별적인 것도 아니죠. 그런데 성신님의 인도하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공동사회를 이루어갔다. 이것은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신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결과를 나누게 되는지를 보여서 그 은혜 안에 성도들이 질서있게 거할 수 있도록 보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랬으니까 다 팔고 들어와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신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신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어떤 가르침을 따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진술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보아서 알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나사렛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었고 약속된 메시아의 나라가 나라의 일이 예수님의 높이되심에 의해 새롭게 시작되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죄문 죄 문제를 처리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었잖아요. 죄인들을 대신해 가지고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 경륜 새롭게 시작된 경륜 하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고 세례를 음.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구원의 큰 구원의 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의 참상을 보고 회개하여 성신을 선물로 받아 새로운 경륜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 지난 시간에 봤지만 회개하는 것하고 세례 받는 것하고 성신을 선물로 받는 게다 유기적인 관계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성신이 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세례를 주고 그건 그건 성신의 외적 그 표적이 보여지고 그런 일이 없다이 말에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생명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교회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부터 합니까? 여호수아 할례부터 했잖아요. 할례, 한래. 할례가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례와 유월절을 그 떡을 떼는그 그것이 그 하나라고, 그 예표적인 사회 속에서, 그림자적인 사회 속에서 이미 실체에 있을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씨앗의 형태에 있을 때, 그림자적인 형태, 본질의 것을 다, 실체의 것을 담고 경험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에요. 음.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과연 그러한가를 헤아리며 연구하며 진리의 교제를 하며 그런 것을 확증하며 삶을 공유하고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과 그 통치 방식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자원에서 삶을 공유하는 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요만큼 하니까 나도 요만큼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은혜를 알면 내 주님의 몸이 교회원이 되면 그 본능으로, 세 사람의 속성으로 움직여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외 다른 어떤 공리적인 생각이나 자기 행복적인 쾌락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일을 추구한 게 아니라, 혹 그런 생각이 내면에 아직 남아있어서 그것에 그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취하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큰 경륜의 성추 가운데 은혜로 존재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결과로 이런 신령한 행보를 자원해서 선택해 나간 것입니다. 이 기계적으로 그냥 아 주님이 표적적으로 일했으니까 나다 갖다 줘야지 하고 온게아입니다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죠. 그냥 미리 사실은 그 이런 것이 잘 구동될 수 있도록 미리 다 재료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구동할 수 있는 성신을 주셔가지고 그 그것들이 단편적으로 흩어진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게 하죠. 인격적으로 움직여 나가게 하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질을 공유하는 삶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이런 사회를 형성하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아니면 그 신비적으로 밖에 갈수 없어요. 그리토로 말미아마 만미하는 진리가 전제된 배경이 제대로 누려져야 그 결과로서 의 함께하는 삶의 공유도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도 안에서 진리의 통일성을 누림이 없이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외형적인 한 공동체를 이루고 나간다 할지라도 성신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될수 없어요 이게, 이게,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 교회가 창설된 거지 교회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시작 단계에서 이래다 그리고 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또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전에서 모였나? 이게 사실 성전에서 모일 수 있, 있, 있게 된게 사람들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니까 성전에 모일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제어하시니까. 성전의 실세들이 아직도 다 지배하고 있는 그냥 놀라운 표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게 어찌할 손 놓고 보, 보, 보는 거죠. 하나,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제정신 들어서 대적하게 하시면 또 대적하는 거죠. 음. 그들은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 알게 됐는데. 구경륜하에서 제시된 것이 결국 예수님 안에 폐지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왜 성전에서 모였나?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 잠깐 보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잖아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밑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이걸 알았어요. 성전의 실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성막으로 저뭐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뭐 실로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삭이 바쳐지는. 그런, 그런, 그런 장소. 그런, 이게그 성소를 나타내고. 사실 다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는 하늘 성소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하늘 성소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게시록에 보면 거기에는 저기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장막 생활을 그 가난이 성소인데, 약속의 영. 그런데 그 하늘 성소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장막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그런 장막 생활을, 성막 생활을 그렇게 해야 했던 것이고, 성존 생활을 그렇게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헛된 열심을 낸 거예요. 여기 그그 자체에 무슨 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 어, 엉뚱한 일을, 껍데기만을 위하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실체가 왔을 때, 실체를 못, 아, 못 알아본 게, 그래서 못 알아본 거예요. <웃음> 이게 부활하신 뒤에,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했던 말을, 무슨 말인지 이게 못, 뭐, 못, 뭐, 못 알았던 거죠. 예? 주님이. 주님이 성소로도, 이제는 그, 서, 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 이위에그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데를 위에서 아래, 그 소가 양쪽으로 끊어도 안 끊어지는 그 천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표적적으로. 그래서 새롭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 언약의 조, 주이고, 언약의 재물이 되시고, 언약의 실체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아니에 그걸 아, 아는데 왜 지금 성전에 가서 지금 또 기도했나? 우선, 복음을 진행시키는 일에 있어서 보다 큰 편의와 기회가 성전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 도 안에서 성전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지만, 그, 예수님, 그, 바울이 말이죠.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이제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아디아포란 문제에 묶여가지고 잘못 안 들고 있는 것을 해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사실 성전에서 그걸 가르쳐 주기가 진짜 좋잖아요. 네? 실체이신 그분이 그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은 모형이었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진행시키는 일에서 그 좋은 이가 성전에 모였다 성전의 의미도 모르고 성전에 모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 성전 게시, 성경 게시가 완성된 시전도 아니고 과도기적인 상황인지라 그런 가운데 신심을 가지고 성전에 모이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의 장소인 성전에 모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기 구약적 그런 유대교적 개념으로 성전에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아요. 그들 그들에게 바울이 회당에 가서 전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나가서 전했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인 것입니다. 아직은 유대인들에 의해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이므로 비록 그리스도교를 믿는다 하면은 경멸을 받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표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두려워서 이제 상당히 그 그들이 마음이 녹아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의, 그, 그냥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뭐한 거잖아요. 예? 음, <웃음> 설사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목숨을 요구하는 일이 생긴다 해도 이제 사도들은 그것에 연연해서 자기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전에는 한 비자의 소리만 해도 그냥 놀라가지고, 아이고, 고르만아 살려라. 하고 내뺀 존재들인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었잖아요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 을다 뛰어넘었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마음을 모으고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일에만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그들은 성신님의 내주와 가르치심 속에서 그렇게 힘있게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 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일들을 제쳐주고, 우선 주님의 복된 기관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서, 날마다 성전에 모인 것입니다. 아, 이들도 다 개별적으로 다 가족이 있잖아요. 주님이 제자됨을 얘기할 때도 사실은, 아, 내 아버지 다복량하고 그때 따르겠다 그래도, 그러면, 그,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게 뭔가. 가족들이 다 있고, 내가 목숨이 달랑달랑 해도,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온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외적으로 박해를, 그,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개의치 않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미 많은 자들이 결신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과의 포괄적인 만남도 중요하고 사도들은 그렇게 해서 성전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진리안에서 한 통일성을 이루고 같은 생명을 소유하고 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적합한 장소를 택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개인적인 사감이 사적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공중 앞에서 성신 충만한 그리토인의 자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런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창을 했다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성도의 사김을 말합니다. 이 일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각 성도들이 집에서 또그 경건한 사귐을 이루어 함께 나눔을 가졌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결코 주께서 보여주시고 덧붙여주신 사랑은 흘러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의 전체적인 이기심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그것 또한 그 개별적으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인격적인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로운 위치와 역할을 기억하면서 순결하게 그 외형을 갖추어 갈때라야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에 대한 그리고 내 역할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유롭고, 신령하고, 자유스럽게, 입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야말로. 억지로 끌어와가지고, 야, 지금 같이 교회를 이루자. 이러지 않았어요. 예? 뭐, 제도적으로, 잘 해줘가지고, 아유, 그러면 잘 해주면 잘 오잖아요. 위로받은 사람들이 오지, 잘 해주면.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진짜. 주님의 그 안에서 새로운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는 겁니다. 꿈면서간 성신충만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받은 위치와 역할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행복했으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호사스러운 연애로 그들의 육족 만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기고 가정에서도 참된 자태를 취하여 엄숙하고 소박며 검소한 교제하 나갔음으로 아 이런 사랑이 서로 구체적으로 공유되었을 것입니다. 이때도 말이지요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지질이 지지리, 지질이도 못 살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잘 사는 사람들 집, 그,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살지 않는 집에 뭐, 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런, 그런, 그런 통일성 안에서의 교통이 아니라, 여긴 진리 안에서 새로운 인간. 그러니까, 검소하고 소박하게 그 떡을 떼, 서로 사랑을 나누 주님이 뭘 크게 보시는가를 잘 생각할지, 돈 벌어야 뭘 하지, 이런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막연한 감상에 젖어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뭐 흥이 취해 가지고 한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토 안에서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감복해서 그분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냥 찬송 배워가지고 억지로 흉내낸 게 아니고요. 시편을 노래하고 저들이 시편을 노래한 거 그만큼 시편을 아는 거죠. 사실 그분께서 감히 그런 거룩한 사회적인 자세를 이룰 수 없는 자신들에게 그런 복된 생명적인 결과를 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노래한 거죠. 이게 참된 찬송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토 안에서 복되게 회복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업으로서의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인간상과 사회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47절 상반전에 세상에 어떤 장벽도 허물 수 없는 그런 복된 진리의 실질을 나타내니까 거기서 한 사람의 칭송을 받게 된 거죠. 이 당시에도 철저히 계급 사회예요, 계층 사회예요. 여자들, 아이들은 사람치고부터 못 받.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대우받고 그 실력자들한테 붙어서 어. 그, 살던 사람들만 대우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서로 하나가 되는. 서로 떡을 떼고 하나가 돼. 내가 뭐서울대 나오고, 내가 명, 명문대 나오고, 내가 뭐 돈을 얼마나 갖고 있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그런 거아닌지다 내놓고 하나가 된 거. 그런 거 외모로 갖고 따지지. 그게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거죠. 악인들도 그 칭송,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그건 칭송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물론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는 실질이 나타나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른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하늘의 도덕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바른 생활로 분명한 실질을 나타내야 돼.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 쿵쿵이 다 갖고 있는, 자기 쿵쿵이 자기 욕심 다 채우고 자기 그러면 이 사람 사람은 모르니까 아이 쟤는 자기 아까림을 잘하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 하나님 보시면. 어, 아니지 아니에요 바른 진리를 소유하면 바른 생활로 실질이 있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그 착한 행실에 비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세상의 불의를 용납하고 타협하며 가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불의는 미워하되 근본적으로 나는 그런 속성이 없는 자와 같은 태도로 나서서는 안 된다. 이 인간론이 잘 돼야 돼. 기가 얼마나 부패했는데 사랑을 입었는가 해야 그런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야. 나는 저놈들하고 근본적으로 달라. 이렇게 하면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야. 이런 사랑을 할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셔서 양식과 물을 공기를 허락하십니다. 악인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런 위치에 있던 우리가 주님이 거져주시는 은총 아래 이 생명의 사회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안 그런 척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토인의 행동에서 이런 기본적인 겸손한 태도부터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더하여 주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총을 바르게 제시해 줄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이 근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교만해요. 일부러 겸손한 것 같아도 항상 교만해요. 항상 자기가... 이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거. 자기는 욕먹어도 주님이 요, 저, 대접 받으셔야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형제들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다 까내도 나, 나만 좋으면 끝장애요. 끝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 아주 교만한. 항상 교만한 사람들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이거예. 그러니까 너 밑에 절대 무릎 꿇지 않아. 야, 항상, 항상. 그래.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악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윤리적으로 악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정부라도 선한 자들에게 포상을 하고 칭송을 하며. 어 불의한 자들에게 벌을 가하는 게 아닙니까? 악한 정부도 자기네들이 뒤에서 국민의 돈을 다 빼먹고 자기 행복과 안일을 도모해도 또 겉으로는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상 주는 거예요. 아, 애국자들도 상 주고 다 하죠. 예? 예, 박애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 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윤리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복을 받아서 결과로 그런 윤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칭송을 자연스럽게 받는 것입니 정치적인 계산이나 경제적인 계산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토인들은 그렇게 하면 이미 자신이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예요 누가는 이렇게 성신충만한 교회가 제 생명을 갖추고 나아가게 된 결과를 나타냅니다. 47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강조된 표현입니다. 교회가 제 생명력을 소유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약속하신 일이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가를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또 이런 방식 이외에 다른 것으로 어떤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성신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항시 본문에서 본대로 열심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하며 생활 속에서까지라도 힘써서 그 의의를 드러낼 때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언제나 생명의 증거로 작용되며 주께서 정하신 때에 연합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로 작용되어 핑계치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주께서 필요에 따라 결과를 내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아니하시든지간에제 생명을 나타내 생명력을 나타내 보이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게 신자들의 그 속성이에요. 본연의 사명은 물론 역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때 주께서 필요하신 대로 결과를 내서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웃음> 만 당신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만 주의 택한 일꾼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심으로 택한 일꾼들이 항상 주께서 그 나라를 전진시키는 원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일들을 헛되이 보시지 않은 주께서 내게 하신 결과를 우리도 또한거한 아, 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냥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더 상황이 나빠서 더해진 일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살면 그런 걸 경험할 수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뭔가? 주님께서는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신님을 보내셔서 그리토에게 연합되어 그분의 삶을 함께 누리는 교회를 탄생시키셨는데 여기에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듬뿍 담겨있다는 하 사실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이신실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기본적인 신앙조차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아주 주요한 재료가 됩니다. 이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의 선택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다 망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서 정하신 때에 주권적으로 내칠 결과를 바라보며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성신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균형있게 성신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회의 자태를 충만히 증시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원이 적든 많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경건의 자태를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명백한 덕성을 나타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 역설적으로 이제 보아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약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게으름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웃음> 지난번엔 설교에 대해서, 100번의 설교에서, 뭐, 그 얘기 나와 있지만, 여기는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또, 또, <웃음>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겸허히 살아가면서 주께서 내실 결과를 기대하는 것과, 게으름과 죄 때문에 부끄러운 결과를 보고 있는 것과는 정서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원으로서 마땅한 그 생명의 싹도 안 보이고 일도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더 숫자가 더해지는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는 생활로도 지식으로도 덕성으로도 안 드러내니까 아무도 저 사람 보고는 내가 예수 안 믿어. 저 사람 보고 하는 거 봐서는 내가 교회 갈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본문에서 또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음이 있어서 이제 교회로 허입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 속에서 교회 밖에는 죄의 용서도 없고 영생의 소망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죄 선택된 무리들 속에 불려 들어와야 비로소 생명의 안식과 위로와 평화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 못 받아요. 주께서 쓰시는 그 질서 속에 교만한 사람들은 이 교회 사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 못들어오 그리고 여기 헌신도 하지 않아요. 적당히 발을 들릴까 말까 들일까 말까 발을 들여 놓을까 말까 자기 비유에 맞으면 좀 들여 놓다가 수, 수 틀리면 발 빼버립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간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웃음> 이 부교의 주의자들은 칼빈이 그랬듯이 그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를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학교에 가서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학교에 가서 배우라고 <웃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교, 성신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로 연합되어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그 충성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결과로서의 일들을 증험하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을 목표로 계속해서 이 일을 기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더욱 충만히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일을 도구로 쓰셔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로 인해 성신을 근심시키거나 소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말씀과 성신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께서 경험케 하시는 일들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덕을 떼고 말이에요. 예? 서로 주님을 찬미하고,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Tövbe göstereyim.